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명 그리고 뒤쪽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뭐 정보들 뭐 모델번호도 될수 있겠고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을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때 상품명은 어 고객님들이 많이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검색어들을 상품명에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라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조금 뭐 자파라든지 뭐인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아니었을 때 보여지게 하는 이 상품명은 검색어로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좀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어떻게 조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프라인 수업 오시는 분들은 음이 표를 받으셨을 텐데 일단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상품을 개발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상품명을 만들 때에도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제가 예시로 상품을 하나를 찾아서 그 상품을 등록하는 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어, 선풍기라고 하는 상품을 등록하는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선풍기 라고 하는 상품은 일단 연관 검색어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먼저 상품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자료를 엑셀에다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일단 선풍기 라고 하는 상품일 것 같고 유사 키워드는 선풍기 음,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요 이름이랑 그리고 요 뒤에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상관은 없겠고 신일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니면 상품을 등록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상품을 등록하는 건 아니어 가지고 어, 브랜드가 없는 상품명 키워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가정용 선풍기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스탠드 선풍기가 있고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있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는 아니라서 빼주고 저소음 선풍기 선풍기 중에서 저소음으로 나오는 선풍기들이 있는데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저소음 선풍기여 가지고 요 상품명까지도 한번 적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본 다음에 연관 검색어에 없는 것들도 찾으러 가야 되죠 자 네이버 쇼핑 창 위치에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봤을 때 쇼핑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메인에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출산 육아에 있 유모차 그리고 생활 건강에 있는 자동차 용품 편의용품 이쪽으로 선풍기 쪽이 좀잘 나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밑, 화단을 확인을 해보면, 선풍기를 검색했는데 왜 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풍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 좀 카테고리가 굉장히 분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등에 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음, 유모차 선풍기가 나오네요 그 밑에 있는 선, 이것도 바람직한 카테고리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게좀 다른데 일단은 여기에 기록을 할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때 선풍기로 제일 1등에 나오고 있는 카테고리를 사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때에는 광고에 걸려져 있는 것들도 확인을 같이 하주, 해주게 되죠. 디지털 가전에 있는 가, 계절 가전에 선풍기, 스탠디언 선풍기. 이 카테고리가 그 요즘에 음, 정확도가 있는 카테고리인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수량 자체가 많이 나가는 게 이쪽 카테고리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음. 네, 참고를 해 가지고 써 주고요 지금 요 다시 한번 네이버 검색으로 들어와서 전체상품 옆에 보니까 핫딜 이란 탭이 있습니다 핫딜 이라고 하는 탭은 일단 럭키투데이 나 아니면 뭐 지마켓 슈퍼딜 뭐 이런 소셜커머스에 있는 딜들 기간을 정해 놓고 팔고 있는 그 핫한 뭐 지금 세일하는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조사라고 하는 탭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브랜드에 대한 상품들이 보이고 되는 거겠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세개의탭 중에서는 노출을 시키기가 조금은 핫딜 외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형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는 스탠드형 선풍기, 휴대형 선풍기 이렇게 유형별로 따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스탠드형 선풍기 요거는 우리 지금 등록하는 일반 이런 선풍기를 제가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형 선풍기는 어요건 아닌 것 같고 탁상형도 아닌 것 같고 업소용도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스탠드형 선풍기라고 하는 것만 써주도록 할게요. 스탠드형 선풍기. 자, 어, 근데 스탠드형 선풍기인데, 어째서 상품명에 선... 그 스탠드형 선풍기라고 하는 이름이 없죠?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해당하는 상품 내에 속성값으로 되어 있는 제품 정보 내에 이 해당하는 형태가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명에 담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이 노출에는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추천으로 가볼 건데 이 부분이 우리는 좀 중요하겠습니다 어,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선풍기라고 하는 상품은 굉장히 큰 어, 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상품, 뭐 제조사 유형에선 노출을 조금 시키기가 어렵다면 키워드 추천으로 해서 상품명을 만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키워드 추천이 있는 걸 가지고 상품명을 좀더 노출을 가지고 가볼게요 어 가정용 선풍기는 기입이 이미 됐으니까 패스를 하고 서큘레이터도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패스를 하고 무소음 선풍기 무소음 무서움 선풍기는 무소음이어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패스를 해야 될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적어 볼게요 저소음과 무소음 비슷한 의미니까 그리고 미니 선풍기, 대형 선풍기 두 개는 다 아니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색어 외에 또더 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사이트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쿠팡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쿠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가 제일 AI 검색엔진으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검색어를 좀 참고할 때는 이 쿠팡을 저는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선풍기를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선풍기 선풍기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는 이 휴대용 벽걸이 신일 날개 없는 무선 등등 있네요. 자 일단 선풍기를 검색을 해보고 음, 네 연관 검색어에 걸려 있는 애들도 좀 확인을 합니다. 어, 에어 서큘레이터 실외기 없는 에어컨 소형 선풍기 어, 이 선풍기 검색어에선 사실 맞는 게 없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찾았었던 음 가정용 선풍기도 한번 찾아보고 스탠드용 선풍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스탠드 선풍기로 해보니까 스탠드 선풍기와 좀 관련성이 있게 나오는 게 16인치 날개 없는 날개 없는 스탠드 선풍기 타워형 선풍기 뭐 리모컨 저소음 어,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리모컨이란 키워드가 하나. 등장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가정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용 선풍기 가정용 선풍기라 하니까 적당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애는 또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좀 조사하는 거는 사이트별로는 좀 패스를 하고 이제는 보러 갈 곳이 한 곳이 더 있겠습니다 음어 여기에서도 한번더 확인을 좀할 만한 것들은 여기일 것 같아요 사무실 선풍기, 뭐 소형 선풍기, 무풍 선풍기, 자주 선풍기 등등 거실 선풍기. 거실 선풍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거실 선풍기. 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쇼핑 연관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에도 초미풍 선풍기, 디자인 선풍기 이런 게 있네요. 디자인 선풍기. 음, 선풍기. 이렇게 좀 넣어주고 자 이제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네이버 광고 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센터에서는 도구에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아놨었던 이 유사 키워드들과 함께 다섯 개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회하기 눌러서 확인을 하면 지금 보려고 하는 키워드들이 선풍기였죠 선풍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연관 검색어들까지 같이 볼게요 좀 보다가 인테리어 선풍기 이런 것도 있고, 음, 디자인 선풍기, 쿨 선풍기. 조금 우리가 쓸만한 키워드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조용한 선풍기. 이런 키워드들, 앞에 붙일 만한 수식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모바일 검색 제일 많이 되는 거 위주로 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 보면 사실 쓸모없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잘 필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키워드를 뽑아서 파일을 열어주고 음, 필요한 것만 좀 뽑아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선풍기. 얘는 우리가 알아야겠고, 그죠? 좀 쓸모없는 것도 많죠? 아까 우리 찾았던 것 중에서 무품 이것도 있었고. 스탠드 선풍기 있고. 소큘레이트 선풍기. 기시 선풍기라고 하는게 아마 이게 그 들어가는 모터에 대한 이야기일거예요 저것도 맞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봅시다 음. 가정용 선풍기 아까 우리 찾아놨었던거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연히 이 선풍기와 관련이 안 됐는데 우리랑 맞는 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으면 대충 이런식으로 어 선택을 해 놓고 나중에 돼 가지고는 음 클릭률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클릭률이 1% 넘는 애들은 사실 마땅한 상품이 없어가지고 광고조차 누를 수 있는 키워드라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선풍기 이런 것도 좋네요 좋다는 기준은요 PC1 모바일 다 포함해가지고 한천 이상 되는 것들이면 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면 은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사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 아이고 좀 가져갈만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일단은 밑에다가 음, 음. 이상하게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선풍기라고 하는 이름들이 다 중복이 되니까 요 이름들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단축키를 썼는데 맥이라 단축키가 다르네요. 여기에서 선풍기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들을 이제 상품명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소큘레이터, 소큘레이터.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줘도 되겠어요. 조성 가정용 스탠드 디자인, 인테리어, 가성비. 인테리어랑 가성비. 가성비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는 빼주시면 될것 같고. 음.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네, 요 이름으로 상품명을 등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상품명을 만들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우리 계절 가전에 스탠드형 선풍기였거든요. 근데 상품명에는 스탠드형 선풍기라고 하는 애는 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자료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하려냐면요 자료 일단은 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음, 붙여놓죠. 음, 붙여놓고. 이 자료들 중에서 클릭률은 필요 없구요. 어, 모바일 클릭률을 네,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잘못했죠?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밑에 필요 없는 애들은 삭제를 해주구요. 엑셀을 그래서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많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검색어들을 쭉 상품수가 이 검색어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도 다 보셔야 되겠죠 선풍기를 다 집어 넣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검색어에 따라서 1위 상품명들이 뭐가 있는지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기입을 해보세요 그러셔야지 예당 상품 외에 상품 페이지에 적을 내용들은 후기나 이런 특이점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판매량을 보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을 적어 놓게 되시면 은그 해당하는 채널에서 내가 판매가로 얼마나 결정을 해야지 좋을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미리 미리 다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큘레이터 들을 이제 서큘레이터 부터해서이 이름들을 상품명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상품명에는 일단 가정용 스탠드 선풍기 스탠드는 이미 근데 카테고리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한 번도 안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음, 뭐음 저소음 좀 앞에 밀고 싶은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거실 음 그리고 서큘레이터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많이 검색을 하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명을 적으 작성을 하실 때이 해당하는 상품명의 길이수가 50글자가 적, 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쪽 뭐쓸때 앞에 브랜드명이나 모델번호 있으면 그것만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지금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세부 검색어들 안에서 상품이 어 저렇게 한 천명이 검색을 했을 때 천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날 사주기를 원하면서 적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위탁판매나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 좀더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쓰고 판매가 랑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 첫 번째는 우리가 봤던 게 네이버 통합 검색 에 쇼핑 탭 영역에서 키워드 추천 그리고 연관 검색어 이걸 봤구요 두번째 보신 거는 쿠팡 사이트 가서 검색 연관 검색어 봤었고 세번째 보셨던 데에는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상품명 작성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어, 저희 그 네이버 수업 중에 상품 수신과 아이템 확장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네이버 파트너스케어에서 하는 수업에 오시면 이 자료를 배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상품명 작성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상품명에 해시태그까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시태그에는 있는 감성 태그 이용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수식어를 쓸수 있는 거뭐 귀여운 예쁜 뭐 이런 검색어들 있죠 예쁜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데다가 같이 기입을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음, 뒤쪽에 조금 더 해당하는 타겟이 있다고 하면, 뒤쪽 타겟에 뭐, 어, 부모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선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들으신 것처럼 어, 상품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부분을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품명에는 너무 스팸성 키워드를 많이 포함을 하시거나 그리고 너무 길다고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 상품명으로 작명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